구꾹꾹돼지칙칙뽀뽀 기차 멍멍멍멍 강아지 꼬릉꼬릉 차차 야옹야옹 고양이 따릉따릉 자전거 맴맴맴맴맨미 반짝반짝 별림 은에은에 아기 야르르폼 찬둥 핸루핸들뚜기기야루루루 웃어요 구도포동무어 찰썩찰썩 파도 개굴개굴개굴리 줄줄줄 줄시냇물쿵팡쿵콩 고릴라 풍 쫑긋쫑긋 토끼, 땀쫑깍쫑긋, 띠띠기 띠, 띠, 띠, 띠, 띠, 띠, 띠, 굴 띠, 띠, 띠, 띠, 띠, 띠, 띠, 띠, 띠, 짝짝짝짝 박수 짝